아마 이게 등짝 스매싱 각인데 어항이 오게 되, 되,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강뷰와 수저뷰를 다 같이 가진 디케이가 되었습니다 애니몰로 <목소리> <목소리> TV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정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명절 중간에 소식을 알려드리려 요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스튜디오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 유지하려고 했던 이화그미 수조에 물이 빠져있고 수초들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. 원인을 살펴보니 여과기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아,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. 넉자 이하의 수초어왕 등 작은 수조들은 우선 디케인의 집으로 옮기고 비오톱용 어왕들을 새롭게 준비하자. 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. 아예 명절 등짝 스매싱 각인 디케인네로 잠시 넘어가 보죠. 자, 보신 것처럼 모두 하이 수조입니다. 넉자 한 대, 석자 한 대, 두자 두 대. 총네 대의 수조가 있, 왔는데요. 수초 때문에 재빠르게 세팅했다고 합니다. 자, <웃음> 집이 난리가 났어요. 넉자 하이, 석자 네. 하이, 두자 하이 두 개. 이게, 이게 이제 저희 집으로 왔는데, 죽을 뻔 했습니다. 이 장비들, 잠시 와보세요. 이 돌들. 뭐 소일 좀웬만한거 그대로 좀 가져왔고요 일단은 있던 거 그대로 세팅을 할 겁니다 돌 밑에 소일 깔려있고 갈색 소일이에요 조명, 여과기, 여과제, 호스, 유목들 다 가져왔고 여기 유목 여기 보이시나요? 네 여기도 여기 봐도 수초들 수초도 그대로 이렇게 살려왔습니다 가져왔고 여과기들 2탄 보이시죠? 유목들 <웃음> 아마 이게 등작 스매싱 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거 이제 세팅을 할 거고 일단 넉자 하이 오늘 이거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. 열심히 세팅하는 중간중간 촬영도 했다고 하니까 우선 넉자 수초어왕 세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죠. 자 일단은 어항이 여기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강뷰와 수저뷔를다 같이 가진 디케이가 되었습니다. 한강뷰 잠시 보실래요? 자,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끝! 애니몰로 TV